저번주까지는 이제 머스킷이랑 활 들고 덱스 캐릭으로 장거리 샷이나 공성변기 담당했지만 아마 다음 공성전 때는 좀 역할이 바뀔 겁니다 리프터 이거 제거네요 바로 이제 타버리는 거지 이게 꿀이거든요 제일 편하고 왼손은 쉬어도 돼오른손으로 이제 과열되는 것만 조절하면서 클릭하면 돼 아, 승급해 랭크 승급계 그거는 25레벨부터 10레벨 올라갈 때마다 할수 있고요 그리고 조건이 두 개가 동시에 달성이 되어야 돼요 레벨이 25레벨부터 1 0렙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랭크의각 랭크의 각 최대치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그거는 NPC를 보면 아실 텐데 사실 이런 기본적인 내용 요즘에 제가 카페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거예요 그거는 메인케 아닐거예요 사이드케일겁니다 아마도? <웃음> 저도 기억이 안나네요 아마도 사이드케일겁니다 왜냐면 그걸 안하고도 사람들이 다 문제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후반에 이제 고렙돼서 받은 것들도 다 사이드 캐였고 메인 캐가 없을 수가 없는데 메인 캐는요 없을 수가 없어요 준 NPC한테서 아마 수락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료만 하고 딱그한 번만 더 누르면 되는데 그거를 놓치셔가지고 완료를 안 하고 그 완료만 하고 그 수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맵을 켜서. 노란색 말고 주황색을 찾아보세요. 이게 너무 퀘스트가 많고 콘텐츠가 많으니까 기억이 그렇게 디테일화까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래서 자꾸 글로 막 기록하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별거, 별거 다 써놨거든요. 30레벨까지 가이드도 써놓고, 뭐 영토 평판, 뭐 하우스 구매, 뭐... 인베이저, 뭐 커로티도 별고별고다 별거 별거 써놨습니다. 아 리피터 너무 편하고. 보자, 충전 좀 하고. 네, 이게 인베이전입니다. 이게 인베이전은 길...인데 인베이전도 키탕 하나? 길마가 10명밖에 못 고를텐데 AI가 고르는 거거든요? 아 이거 풀방일 때 혹시 레벨 높은 사람이 오면은 레벨 높은 사람으로 갈아버리나? AI가 뽑는 기준이 레벨하고 왠지 동일 팩션 이거 두 개일 것 같은데 조건이 킥당했다 인베이전에 킥당했다 전쟁이 아니라 그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이거 어차피 한 10분 뒤면 질거예요딱 그러면은 엘리트론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누가 뿔피리를 불었구만 사실 45레벨이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 여기 신청 많이 했다 여기 풀풀차고도 이만큼 뭐 여기 접속 안, 한, 안 해가지고 초대가 안간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레벨 50 넘어요 네 AI가 그 킥하는 기능이 있나 보네요 그러면 컴퍼니 장애 했을리는 없거든요 10명밖에 못 골라서 뭐 아니면 쫓아내는 기능이 있고 넣는 것도 AI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6시인가에 한거는 자리가 오히려 한 10자리 비었어요 네, 지금은 저녁이라 어 레서피 팔렸다 300원짜리 올려놨었는데 이제 몸풀기 끝난것 같은데 어디서 소가 울어 또 소를 날리고 있나보네요 소폭탄을 타고 발리스타로 소폭탄 날아온다 동물학대야 저거 소을 폭탄으로 써소또 날아와 불 붙여서 날렸어 와 진짜 잔인하다 레시피 퍼니처는 그 그냥 배울 수 있는 게 체스트 그 창고 기준으로 2티어고 나머지 5티어까지는 다 레시피 사야 돼요. 그래서 그 퍼니처류 레시피가 팔면 잘 팔려요. 저도 소식 듣고 올리는데 한 2-300원에 다 팔리더라고요. 이게 돈이 좀 쏠쏠해요. 아마 집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요? 마을에 가잖아요? 진짜 집 열심히 꾸민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꾸미기 1등으로 뽑히면은 그 1등이라고 전시도 되고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있죠, 실제로. 저는 퍼니처는 제가 올릴 생각이 없어서 레시피 나오면 다팔 겁니다. 이 보스급은 아직 안 나오네. 지금 미리 이것만 잡고 미리 키좀 사놔야겠다. 지금 지금 여유있을 때 보스 안올때 키스 사는 야 잠깐만, 옆에 문왜 이렇게 많이 보장났어? 여기 왼쪽엔 쪼르고 오른쪽에 지금 보스 온거 아니야? 부르토 온거 아니야? 그러네. 여기 부르토 왔네. 남쪽 수업하면서 다녀야겠다. 아, 이거 문 리페어가 돼? 아, 처음 알았다. 이거 성문이 리페어가 되나 봐요. 지금 유저 한 명이 자기가 리페어 잘한다고 아임 베스트 리페어 이러는데, 와, 리페어도 있었구나. 이번에 어디서 통째 큰 애들이 올까 웨이브 세 번째 옵니다 웨이브 세 번째 어쨌든 저 그냥 왼쪽을 볼게요 리페어 하는 애도 있고 조금 그냥 한쪽만 잘 보면 될것 같은데 나는 저는 체스트 2티어짜리 4개 넣어놨습니다 길드원 분 중에 그 2티어짜리 4개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있어서 네 재료를 드리고 네 했죠 네 3티어부터는 저희도 레서피가 없어가지고 레서피가 없어가지고 못사고 있으세요 그분이 그분이 이제 막 가구를 하려고 해도 그 정도입니다 잠깐만 커맨드 온다 커맨드 온다 난리났다 커맨드 온다 난리났다 난리났다 <웃음> 기름 이거 기름도 쏟고 막 난리났다 한발람나 열심히 쏴야돼 이거 사람들이 죽는거 봐 다 죽었어, 여기! 우리 팬다 죽었어, 퍼민더한테. 지금 비상 상황이에요, 비상 상황이에요, 비상. 뭐, 몸에 화살 꽂히는 거 봐. <웃음> 역시 공성병결을 쓰니까 그래도 딜이 좀 피가 섞이는 게 보인다. 리페어하고 미로드 하고 아 너무 바 너무 바쁜데요 이거 지금 제가 채팅을 그 여유가 없을 정도로 커맨드 한번 커드 한번 오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어디 있어. 근데 리페어 개념이 있다는 걸 있다. 처음 알기도 처음 알았는데 문이 계속 고쳐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조금 웨이브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6시인가 했던 웨이브 그 인베이저는 세 번째 웨이브도 안 돼가지고 깨졌죠 인원수도 적기도 했지만 집에 트로피는 뭐 넣어야 되죠? 음... 집에 트로피는 만들 수 있는 것부터 살수 있는 것부터 넣어야 됩니다 근데 참경 그경매장에서 사진 마시고요. 분명 히 길드원 중에 퍼니처 가구 제작하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재료 재료와 소정의 그 수고비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그분이 만들 수 있는 걸 그냥 만들어서 일단 넣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저 일주일 됐지만 집산지 아직 아무것도 못 넣었어요. 길드원 분들 길드원 분 중에 그 저티어 만들 수 있는 분 있어서 만나면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아직 부탁을 못 드려가지고 어네 번째 웨이브까지 왔다 근데 저는 호주 레무리아 서버입니다 아니요 돈은 될걸요? 솔직히 가구 제작으로 빡세게 가면요 돈은 될걸요 오히려 아아 아, 저거 내가 타라고했아아 아, 근데 다 뺏겼냐 어? 내리자 내리자 지금 내리자 어 근데 데미지가 별로 안들어가는... 어잘 막는데? 오늘 웨이브 진짜 6번까지 보는거 아니야 이거? 지뢰 설치한거 봐이 <웃음> 지뢰가 진짜 기어도 많이 먹거든요? 눈 깨졌을 때 나도 설치해놔야겠다. 이 지뢰가 진짜 좋대요. 귀돈 분이 지뢰만 진짜 돈 모아서 지뢰만 설치하신 분도 있어. 어 들어온다, 애들 됐다, 지뢰 세개 설치. 어, 어떻게 들어왔어 얘? 어, 공성병기 리로드해서 쏩니다 오히려 돈이 퍼니처는 돈이 될거고 그냥 올리는거 자체가 힘들대요 너무 그니까 러뭐 아머링 엔지니어링 이런거에 비교해도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저는 얘기 듣고 바로 그냥 안올리기로 마음먹고 일단 뭐 언젠가 할수도 있지만 저는 네 바로 제로 드렸습니다. 근데 제작 저는 이제 여러가지 경험해보려고 채집채집감은 물론 다 하게 돼요. 나중에. 제작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제작을 모두 200으로 한다는거는 지금 이게 되게 오래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하나만 좀 집중하시고 뭐 내가 아머링을 200을 찍겠다 하면 물론 생활주작 아니면 그것도 아, 하나도 안찍습니다. 생활주작 아닌 분들은 200짜리 하나도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면 뭐 200을 찍었다. 그러면 이제 다른 200 찍은 분들이랑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하는 거죠. 아니면 뭐 그걸로 골드를 수급해서 산다거나. 내 생활 유저들은 욕심이 날수 있죠. 다 한번 해보겠다. 그냥 종합인간문화재가돼 보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었잖아 <웃음> 아 이거 네임플레이트 좀 설정하는게 있다는데 이건가? 어? 좀 자, 줄여볼까? 한 5정도로? 어떻게 되나? 15에서 5로 줄였거든요 뭐 다른가? 뭐 달라졌나? 모르겠네 0으로 올려 볼까? 어, 아또 브루트 또 왔다. 브루트 또 왔고요. 네임 플레이트 40으로 했는데 뭐별 차이가 없는데요. 에, 나 각도 좀. 각도 좀 친구들아. 두마리 뭐야? 두 마리였어요, 브루트. 아 근데 진짜 잘 막는다, 여기. 계속 수리해가지고 문 지금 체력도 거의 풀이고 공성병기도잘 쓰고 약간 무빙 스왑해가지고 위치 스왑해가지고 약간 좀 막으러 오는 것도 잘하고. 뭔가 세에서 봤는데 대포가 있네. 남았... 아직 한발 남았어. 아직 한발 남았다. <웃음> 대포알 날아오는 거 너무 귀엽다. 자, 끝나고 와. 이거 한 웨이브 한 7번까지 볼 수도 있겠다. 잘하면. 부르트가 왔습니다. 와, 만박혔어. 크리터지니까. 어, 또 만박혔어. 역시 머린가? 아, 내가 설치한 폭탄이 뭐가 없어진 것 같다. 이상하네. 안에 그 폭탄 분보어맨 들어와가지고 밟았나? 어, 커맨더 왔다. 경외하라, 커맨더다. 야, 내 건데. 아, 좀 내려가는 건 무서운데, 커맨더는? 이 랜덤 어그로 있데 심지어 데미지 별로 박히지도 않아요. 5 0 우와! 이래서 안 내려오려고 한 건데, 저 위에서 편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줄 사람 있나? 혼자 일어나야겠다. 아 나도 편하게 좀 쏘고싶다 아 에스파.. 에스파마님 감.. 에스에스파파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어? 자리가 비었다? 아다 잡았구나 아 모르겠다 이걸라도 쏘자 어? 왜 이거 안 쏴? 어우 소폭탄 애들 왜 이거 안쏘지 발리스타 어? 브루트 온다 파파님은 가끔 윈즈워드에서 제가 지나가시는 모습 봤습니다 윈즈워드 있으면 우리 길드 사람들이 워낙 잘 보여가지고 얘만 막으면 되나? 근데 너무 잘해 우리 팀 20분이나 버티고 있어 엘리트론 가야되는데 잠깐 엘리트론 가야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엘리트론 30분 출발인데? 너무 잘 막아버려도 곤란한데? <웃음> 원래 이거 한 15분이면은 질거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게 국룰이에요한 15분 되면 컸다 가는게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당황스럽네 나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나? 공성병이다 바꿔가면서 막 됐고 와 이거 설마 이기나?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대박. 지금 문 계속 고치는 거 보이시죠? 케이스 타면. 뭐야 저거? 와, 저거 뭐야? 아, <웃음> 우주 <우주전장> 전쟁 아니야, 이거? <웃음> 아니 피, <웃음> 체력이 너무 많아. 저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막아요? 우주전쟁이 났는데? 레이저 쏴 눈에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거 막으라고 만든게 아닌것같아 왠지 웨이브 8개 중에 지금 다섯번째인가? 지금 여섯번째인가데 벌써 이런거 와버리면은 어떻게 막냐 분명히 밑에 다른 것도 와 있을 텐데. 봐봐, 브루, 브루트도 왔어요. 아, <웃음>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웃음> 너무 재밌네, 이거. <웃음> 아, 너무 재밌어요, 지금. 밑에 브루트랑 고무마 있고, 위, 저 멀리 있는 우주전쟁, 저거 눈깔 있고, 뭐. 스타크래프트 거신이야, 뭐야. 우주전쟁이야, 뭐야. <웃음> 바빠요, 너무 바빠요, 공성병기. 아 근데 다엘리트런 엘리, 초대 갔다 30분 출발인데 지금 이거 나갈 수가 없어 첫바퀴는 이러, 이러다가 뭐 늦게 참가하던가 해야겠네요 어차피 저희 참가는 좀 자율이라서 늦으면 늦은, 뭐 늦은 사람이 자기 그 피해를 오 잠깐만 얼마있어 93원 키트 사러 가야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웃음> 난리 났어 <웃음> 저거 어떻게 <어떡해. 웃음> 지금 <웃음> 엘리트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주전쟁이 났어요 우주전쟁이 6분만 더 버티면 돼, 친구들. 6분만 더 버티면 돼. 이거 제 생각에 저 우주전쟁 저거보다 이문 부서지는 거를 더 집중적으로 수비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어쨌든 문 부서지면 끝나니까. 얘는 약간 회이크인가 봐. 사람 공격하고 있는 건가? 저, 저한테는 레이저가 안 오는데 약간 각도가 사람들 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저거 맞으면은 내 몸은 사라지고 옷만 남겨질 것 같은 그런 레이저 <웃음> 아 너무 웃기네 바빠 바빠 바빠 지금 어, 계속 채워야돼 아니 <웃음> 진짜 난리 났어요 지금 우주전쟁 저거 어나 뭐야 안 채워졌나? 왜 안나가? 와 와, 뭐야 한마리 더 생겼어 뭐야 이거 어떻게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 몽 몽둥이든 괴물까지 왔어요. 지금 난리났어. 문 부서졌다. 끝나겠다 게임.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 아파 아파 아파 어,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아, 죽었다. 뭐, 장난 아닌데?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아니 이거 레이저 시, 직접 맞아 보니까 이거 졌다 와못 깨는 이유가 있네 이거 어떻게 깨요? 이걸 근데 깬 데가 있긴 한가?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오.